오늘 우리 맙동산 핫방 컨텐츠는 슈퍼 마리오 메이커두 뿌뿌뿌뿌 통신 플레이 방 만들었어 얘들아 방을 못 찾았다는데? 아, 못 찾았다. 찾는데요 못 찾겠다 깨꼴이 음 비수리 찾았대 찾았대요? 음 비수리 들어왔대 어 됐다 이제 나 뜬다 한세번 하니까 뜨네 수디도 찾았대 어? 영비는 밥 먹으러 갔대 나도 밥 먹을래 어디서 투정이야 <웃음> 나도 투정 부릴래. 투정 부리지 마. 알았어. <웃음> 무슨 대화야 이게. 아아 아, 연비 3분만 기다려달라고 또.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뭔 소리야 이건 또. 오늘 선니님 따라서 아울렛 갔거든. 저기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와 어, 갔는데 와 써니님 와 쇼핑하는데 스케일이 와 <웃음> 아이씨. 어? 아니 그럴 때 불러 다라니까 짐꾼으로서 약간 어필을 좀 해보게 어. 사모님 저한테 주시죠 <웃음> <웃음> 아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뭘 음. 샀냐고요? 다요 <웃음> 어? 와.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계시네 여기서 저기까지 주세요 형은 어떤 전생에 착한 짓을 했길래 그런 분 분을... <웃음> 전생은 모르겠고 조상님 중에 한글 창제를 반대하신 분이 계시지.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 이제 사실 <웃음> 묘를 파서 <웃음> 다시 화형식을 진행을 해야 <웃음> 야, 맞는데. 야 이거 나름 패드립이야 이거. <웃음> <웃음> 진짜 패드립이야, 근데. 이거 나름 패드립이다. 우리 지금 형 조상님 때문에 잘못했으면 한자 쓰고 있었어. 와셜라와. <웃음> <should love> <웃음> 어, 진짜 중국 속국특보였다고. 어, 최말리 씨, 맞아요. 네. 저희 조상님입니다. <웃음> 일단 저희가 지금 휴마메가 처음은 아닌데 저는 처음은 아닌데 옛날에 이제 춘식이랑 잠깐 했었는데 일단 맵 고르는 거뭐 이런 걸 제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체험을 해볼 건데요 네 명이서 우리 막동산 함께 클리어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눌러볼게요 그냥 이거 뭔지 모르니까 우리 조작도 몰라 그지? 아무도 모르지 이거? 어 맞아 어, 어, 어, 그래가지고 몰라. 이거 지금 끼워야 되나 <웃음>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 이게 뭐야? 투디만으게 커? <웃음> 어? 어. 이게 스미마생 됐네. あの, 안 あの네나소리가안 오... 안 들리네. 소리 좀 중요해? 소리 글쎄 모르겠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 뭐 어쩌란 얘기인가요, 이거 지금? 아, 이거 여기에 한 명씩 서면은 아마 이거 문 열려서 들어가는 걸걸 우리. 들어갔어. 나도 들어갈게. 이거 띠기 어떻게 하지? 이 여보 뭐 그냥 각자 깨는 거야 이제? 그런가 본데? 이거 얼마나 쉽길래 이거? 이렇게 하면? 오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게 아, 헐, 어, 그지그지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같이. 가치... 어, 이씨, 같이 번, 같이 번. 아, 이거 지금 쉬운 코스라서 그런가 봐, 이거. 음, 어, 어, 별거 아니네. 어, 어 이거 다 뿌개고,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밑에 것도 뿌개할 수 있어. 봐, 봐. 어떻게 작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작아지는 거지? 비수라 거기 어떻게 가냐? 어. <웃음> <이거> 어떻게 <가요? 웃음> 가? 잠만아이런 <웃음> 어, 그래, <웃음> <앉아서, 앉아서> <웃음> 아, 식으로. 와. 이게 뭐야? <웃음> 이거 그러니까 지금 Y랑 B만 이용해서 할수 있구나. 그렇지. 아, 아 이렇게. 오케이. 아, 쉽네. 여기 뭐야? 갇힌 거야, 나? 어. 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어? L 키. 이렇게 하고 가지고. 어? 똥, 똥, 똥, 나 이거 깼는데요. 뭐라고? 설마 다른 애들 모두 못 깨는 거야? 에? <웃음> 야, 그럼... 너네 모두 못 깨. <웃음> 어, 그러면 나클났는데나그크러브 아예 못 했는데. 어, 뭐야? 열렸어. 어, 뭐야? 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 둘만이라도 깨는 거다 아하. 근데 지금 2D랑 연비 못하는데 좀 어때요? 어려워요 나 아예 모르겠 키가 아예 모르겠는데? 그냥 B랑 Y만 쓰면 되던데? 올라가는 그것도 없고 어뭐 이렇게 위 누르니까 자동으로 잡던데? <웃음> 그럼 지금 둘다한 가지만 쓰고 있어? 나 지금 방향키랑 왼쪽에 그 조이스틱이랑 B랑 Y만으로 깼어 방금 그러니까 왼쪽 방향키랑 b 랑 y만 썼다는 거지. 자, 어쨌든 우리 적응기니까 한번더해 보도록 하죠. 멀티플레이어 벌써 레벨. 독일 사람이 만든 거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한번대 아, 뭔데, 뭔데? 뭔데? 내가 맨위로 갈까? 나세 번째로 갈게. 오케이. 어떻게 내려가지? 했겠어? 몰라 지갑 깨졌는데? 어떻게 된거지? 옆에 붙어있어봐 어 됐다 갔다 오, 됐다. 어 됐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누가 나를 때리냐? 아 어, 누가 나치는데 아야야야 왜그래 내려와 야 이거 어려운데? 야 잠깐만 나 자꾸 올라가 내 의도랑은 다르게 내려와 내려가야되는거지? 어 내려가야되는건데? 어. 그래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누가 자꾸 기분 나쁘게 자꾸 치냐. 야, 달려.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안 아야 보여. 아, 다다다 다. 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1점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 오, 들어왔구나. 이거 달리기 누르면은 어느 정도 야, 이거 요 니코스 어려운데? 얼래? 얼래? 아, 잠만. 아이고. 아, 점프! 어, 그렇지. 아, 다다 다. 어 됐다. 어? 디디디디디디어 잠깐만 저걸 먹어야되나? 이거 안 깨지는데? 야 버섯 먹어야 깰수 있는거야 이거? 어아 오케이 나왔다 어 버섯을 이렇게 끊내서 이거 앉아 점프겠구만 그렇지 <웃음> 귀여워 <웃음> 어떻게 그렇지. 들어가? 문에 왔는데? 문에 왔으면은 그위 눌러봐 혹시 되나? 위? 아 이거 어떻게 가냐 오는 게 없어 어 됐다 타이밍이야 타이밍 아니면은 뭐 A 말고 Y나 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아 오케이 오. 내가 이게 오이, 마리오 호르르. 세대라서 그런가? 내가 나 마리오 이게 자연스럽네 나는 문으로 가는게 아니.. 아뭐아 뭐.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떻게 가는건데 이거? 아 밑으로 그냥 요이 포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음. 뭐거 나? 오! 내가 깬 거야? 그런가 그렇게. 본데. 아, 이거 한 명만 깨도 깨지는 거야. 어, 그렇군요. 아이, 난 이거 못 하겠네, 이거. <웃음> 함께 배틀 어, 한번 해 볼까? 함께 배틀? 어, 좋아요. 이게 함께 클리어면은 각자 코스가 있는 거고 배틀은 하나에서 경쟁할 수도 있거든, 아마. 근데 비술이 왜 공항도둑이야, 지금 보니까? <웃음> 맞아. 사실 그렇게 노리고 꾸며 온 거긴 해. <웃음> 어 지금 사인 레이스 제목 간발의 마쇼. 간발의 마쇼.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웃음> 지금 누구보다 <웃음> 빠르게 가려고 지금.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Let's go. l Let e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뭐야. 아 이거 코스 다르다. 탁탁 튕겨주고 탁 튕겨주고 탁 튕겨 탁 튕겨주고 바로 그냥 쭉어 쉬움이니까 쉬움이니까 바로 그냥 여기서 탁탁탁탁 탁, 어떻게 하. 가? 하하하 <웃음> 나할 때마다 어떻게 가 계속 딱 여기서 튕겨주면서 어 바로 잡아주고 딱 내려주면서 딱 가주면서 여기서 점프 점프 바로 지금 비술에 랑 1, 2등 경쟁 여기서 사 이지피지 이지피지 레보피지 레몬스 뒤지 오케이, 정도 빨랐고, 정도 빨랐고. 오! 나 내려가서 여기서 이거 뭐야? 이거 띠용, 띠용. 그렇지, 띠용. 그렇지, 바로. 어, 마리오 세대야. 이게 바로 마리오 세대의 위험이야. 그렇지, 바로 가지고. 그래서, 내 아, 나, 나, 나, 놓지 못할까? 오케이, 오케이, 바로 그냥. 설마 깬 건가요? 아니야. 어, 이게 마리오 세대 위험이야, 여러분. 어. 어, 이거 왜안 잡히지? 어, 나 어, 깼는데요. 여러분, 이등인가 <웃음> 나, <거나>? 어, <웃음> 어. <웃음>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 압도적인 뭐야? 이거 아무리 쉬움이라 그래도. 아, 역시 똥겜 마스터. <웃음>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야. 어, 여러분 그 똥겜 페이커까진 좋은데 똥이커로 줄이지 말아주세요 부탁인데 똥커 니 똥커 니 너무 너무 줄였잖아 지금 오, 오 그래픽 좋아 우, 우와 우와 난 이런 걸 원했어 아 그래픽이 너무 아 뭐야 어떻게 가는 거야 우와 오오오 음, 아 어, 뭐야 이거 어떻게 깨는 건데 이거, 그래서 내가 뭐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누구야 내가? 아 이거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 아 그래? 야 이거 아래 하고 점프 누른 다음에 아래 어뒤존 뒤졌... 죽으면 처음부터 해. 야 이거 떨어지다. <웃음> 야 이거 떨어지다가 저 파이프 타야 되나 봐. 아나 이거 어떻게 잘 이쪽으로 타고 사... 아, 안 돼! 나 반대로 가. 반대로 간다고? 야, 이거 프로필러는 어떻게 작동시키지? 아, 아, 야, 저거 어떻게 타는 건데? <웃음> 야, 저거 어떻게 타는 거야? 야, 떨어지는 블록에 앉아있다가 가야겠다. 떨어지는 아 블록에 서있다가 얌전히 타고 가야겠어. 점프하지 말고. 연비야, 아, 비켜봐. 아, 나 이거 타고 뭐요? 가야 된단 말이야. 어, 됐다, 간다. 히앗! 아! 나도 데리고 가요. 야, 저기 가만 어? 서있다가 점프해서라도 잘 타야 돼. 뭐다, 어, 또 여기다, 뭐다, 뭐다. 간다! 먹었다. 아, 쟤! <웃음> 웨야 <웃음> <웃음> 이거.. 안 <웃음> 되는디? <웃음> 야 어렵네? 우리 깰수 있는 거 맞아? 아이 그거 내리 어떡해! 야 프로펠러 사용해서 어.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웃음> 점프 꾹 <웃음> <꼭 웃음> 누르고 있으면 되나? 탈거요, 다시 해야 하 아닌가? 어? 나 이거 알았다 야! 이거 왼쪽 위 버튼 누르면 되는데? 야, 근데 이거, 안 들어가죠. <웃음> 안 들어가죠. <들어가지지가> 다 하도. 야, 다도 야, 캐릭터가 공중에 떠있으면 안 된대. 이거, 리타이어래. 영화 야, 얘 갔나본데? 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 누를게. 야, 저거를, 그러니까 저 바닥을 우리가 깨부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모두 다시 시작. 모두 함께 다시 시작. 얘들아, 눌러줘.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게임. 네가 죽어. 얘들아 여기서 흥분하면 안 돼? 우리 흥분하지 말아요 우리 팀 게임이야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쟤만 일단 죽여보자고 이거를 얘들아 잠깐만 어 그렇지 잘했다 야 내가 별인데 야 내가 별인데 가서 죽여주면 안돼 쟤를? 그렇지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막 웃으면 안 된다 그렇지 내가 이쪽으로야 잠깐만 쟤쟤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어 됐다 됐다 간다 간다 어 어, 어. 어? 어? 야, 왜 30초밖에 안 줬어? 지금은? <웃음> 야, 왜? 아까는 <아깐은> 230초가 줬잖아. <웃음> 맞아. 시작은 다시 하지만 초는 다시 안주나 보네. <웃음> 아니 이 자식들이, 아니 이이이 코스를 다시 선택할 수도 없어? <웃음> 뭐야 이게? <웃음> 아, 찝찝하게 끝났어. 아, 간만에 좋은 그래픽 맵 찾았는데. 야, 이것도 있다. 좋다 그래픽. 아야, 밟지 좀 말아봐. 아, 내가 밟고 있었구나. <웃음> 이거 뭔데 맵이? 이거 아래로 안가? 아? 어, 뭐야? 어나 어디로 가버렸다 아.. 이거.. 숙여를 너는 왜안 들어와? 내 마, 나.. 버려진 거야? 어.. 왜? 왜 나만 버려졌대? 어.. 나이 꼈어! 아니.. 아니 이거 나 어떻게.. 나 블럭에 가... 꼈어? 이거 뭐야 이거.. 오오프 버튼 때문에 나 이거 꼈는데? 이거 다시 하자 아니 ㅈㄴ.. 지은니은... 우리 우리 다못 들어감. 케비정 만들어감. 아 그래? 어. 그러면 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거 아님? 혼자 할 거면 같이 왜 하나? <웃음> 알았어, 하나 했잖아, 했잖아. 초록나 초록색이야. 그러니까 저기 대기를 해야 되는 거구만어 어. 각자 파이프 색깔 맞춰서 갑시다. 아또 못하겠네 이거 누구는. 어 됐다. <웃음> 누구 어, 두명 같이 들어가는데? 아, <웃음> 누구야? 나, 나야. 아니 피크하고 빨리서 힘내보자. 그래 여기 어떻게 갔냐? 수그리 수그리 점프. 수그리? 어 아래 수구리 누르면 가본데? 돼 아래 아래 누르면서 하면. 아. 돼. 케빈님 초록색 케빈님이야 네. 나 봐주고 가. <웃음> 아니 그러니까 앞 누르면서 점프 B를 누르고 그다음에 아래를 아휴 어려워 나도. <웃음> 앞 누르고 점프. 옆으로도, 눌러잖아. 그래, 옆으로도 눌러야 눌러야잖아 옆으로도 눌러야잖아 아나 봐주고 가 오늘 겠잖아아 나만 또 여기 혼자 남았잖아 <웃음> 나 봐주고 가야 이거 안 어? 숙여도 된대 다른 애들이 야, 안 숙여도 되네 근데 <웃음> 그냥, 그냥 안 숙여도 돼점퍼하면돼야 <웃음> 누가 숙여야 된대 이거 아은 숨겨도 돼아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진짜 마리오 루이지가 짱이다 투디야 그치 어? 유 루즈? <웃음> 아 1등만 인정하는 더러운 세상이구나 진짜 더러운 세상이네 다 같이 갈 생각을 해야지 너왜 이렇게 악에 맞니 <웃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다 당하고 있는데 김정과의 기분을 알고 있어? 김정과의 기분을 알고 있냐고? 김정은의 심정과. 기분을 알고 있냐고? 심정과 기 심정과 기분 <웃음> 그렇게까지 알아야될까? 이러면 나도 막 나가 아왜안 움직이는거야 난 또! <웃음> 아하 아야 이거 마리오 세대야 어 이거 딱 마리오 세대 게임이 바로 먹어주고 아니 잠깐만 이거 내가 움직.. 나 아무것도 안 누르는데 얘가 움직이는데? 그럼 그 캐릭터는 너가, 너가 아닌게 아닐까? 아 <웃음> <웃음> 안 아, 돼! 네! 야 이거 아 이런 컨트롤 미스는 아 이건 좀 아니네요 아도겐아아도겐아도겐아도겐 근데 방금 아니지? 연비 내눈 앞에서 그냥 되게 허무하게 죽었어 근데 지금까지 핑크색이 난줄 알았어 그래서 아! 너, 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안 움직이는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어, 잠깐 누가 지금 나한테 침 뺏고 갔는데? <웃음> <웃음> 그게 불꽃 버섯돌이라면 접니다. 으악. 내가 먹어 버릴. <웃음> 아우! 어 뭐야? 야 마리오가 누구야? 빗소리야 당연하지. 안돼안돼안 돼. 예고 한번 한번 살고. 아이고 아이고. 야 깨는 것 같은데. 에헤이. 나이스. 에헤이. 아하. <웃음> 에헤이.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잠깐만 게임에서 게임에서 뭐하냐고요? 그러게 김정은 기분은 누가 알아주나? <웃음> <웃음>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다 그랬지? 감정과 기분이었나? 몰라 <웃음> <웃음> 그럴까지 알아야 될까? 이거 각자 방송에서 좀 연습 좀 하고 오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 딱 대결구도 성립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어. 이거 2대2 팀전으로 하면 딱 되는 거죠 내 생각에 어. 이거 내가 아무리 아무리 연습해도 난 안될거같은거 아니야 포기하지마 그래 포기하지마 김정은 포기하지마 김정은이요? 김정은이라니 뭐야 어떻게 갔어? 와이키! 와이키 꾹! 와이키 꾹! 야 이거 각자다 진짜 각자 어? 쟤네 왜이렇게 멀리가 있지? 뭐야? 위치가 다른가봐요 다 다른가봐 어? 이거 여기다 와... 야 근데 마리오 그래픽 되게 좋다 어? 이거 뭐냐? 아 벽타기 아 이렇게 아, 그런 기본적인 거조차 모르시다니 이거, 이거 뭐야 아니. 어 뭐지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어 어. 어. 이건 어떻게 가지? 이 적응력. 여러분 이거거든요. 하나, 네. 하나, 둘, 하나, 둘. 아유. <웃음> 적응력 이거거든요. 예. 네. 한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유. 붙죠? 그렇죠. 연비는 무슨 고생을 하고 있을까? 아니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그... 아, 래 그래? 해놔도... <웃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왜안 이거, 야 하나 거아하하거아아 이거, 이째를안 타는데? 자아 좋습니다 아이 저깬것 같은데요 여러분 음..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 <웃음> 조건 달성이요? 아니 왜 이건 뭐 튜토리얼도 없어 이게 튜토리얼이 있다기보다 원래는 스토리 모드가 있으니까 연비는 그 스토리 모드부터 하고 하는게 나을 듯 에허 하하아 아 재밌군요 요 근데 뭔가 이렇게 그좀 승부욕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거 다음 펀까지 우리 이제 연습하고 오시면서 상금 걸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 요거 제가 치킨 하나 걸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예, 저는 이제 치킨을 지키는 입장인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치킨을 받아가는 입장인 거고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트위치 시청자분들은 포인트 도박으로 진행하는 거. 어허.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네, 보볼 네.